안녕하세요. 민정요가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요가에서 흔히 많이 하는 골반을 여는 자세인 나비 자세와 박쥐 자세를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공간을 충분히 넓힐 수 있도록 블럭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있는 이 소재는요. 나무로 된 블럭이고요. 이 나무 말고 요즘에는 이렇게 합성 수지로 나와 있는 블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블럭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집에서 이렇게 단단한 형태의 직육면체 있죠? 높이가 지금 얘는 10cm 정도 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블럭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높이는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꺼운 채 두꺼운, 네, 이렇게 박스 형태의 단단한 물건 하나 찾아오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나비자세 하면은 이렇게 발을 붙여서 하게 되죠. 나비자세의 효과는 특히 이 골반에서 고관절 공간, 안쪽과 그리고 뒷면에 후면의 공간을 많이 열어주기 때문에 허리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 고관절, 다리, 무릎 쪽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도 발이 도움이 될수 있는 자세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초보자분들이 하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발을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많이 있죠? 무릎이 안 내려가죠. 여기 네. 골반이 주변에 막다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열리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네, 그러면 음, 네, 이무릎은 낮추는 동작을 이제 다들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네, 골반을 여는 박대 자세에서도 다리를 충분히 많이 열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하고 싶어 하시죠. 네, 네그 단계가 있죠. 한 번에 이렇게 갑자기 하다 보면 몸에 분명히 무리가 오게 될 겁니다. 네, 그동안에 많이 여러 가지 다른 그 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라든가 골반을 잘 바로잡아 놓으신 분들은 조금 네, 한두 번 약간 무리해서 하셔도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은 형태의 몸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무리하거나 욕심부리시면 오히려 더그 상해를 입으시기 때문에 요가에서 오히려 몸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시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골반은 인체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뼈와 고관절은 중심이 되는 힘을 많이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좀더 조심성 있게 신중하게 동작들을 하나하나 해주시면 훨씬 더 하나를 했더라도 큰 효과를 보시고요. 몸이 그 다음에 아프지 않고 더 균형이 잘 잡히면서 뭉친 근육도 풀어지게 되고요. 통증이 있던 부분도 더 좋아지시게 되면 정말 효과가 좋은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효과를 볼수 있는 그 자세가 되겠죠? 네.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을 붙여서 하는 나비 자세를 해볼게요 네, 여기서 보통 이렇게 많이 떠 있는 분들 네, 이렇게 블록이나 두꺼운 책 네, 상자 하나 가져오시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길게 한번 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발을 한번 올려놔 보세요 네, 이렇게 떠 있는 분들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네, 이제 오른손으로요 왼쪽 발목을 잡으시고 천천히 왼손으로 왼쪽 무릎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때 이 복숭아뼈, 이제 여기가 이 책이나 블럭에 닿게 되면 많이 아프거든요. 복숭아뼈가 바깥쪽으로 나가게 하시고요. 천천히 왼쪽 무릎을 아래로 내려놓으세요. 들이쉬면서 가볍게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왼쪽 무릎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네, 몸의 공간을 좀더 이완하려고 할때 더 길게 늘리고 더 넓게 만들려고 할 때는 내쉬는 호흡을 해주세요.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뻐근하고 많이 아프실 수 있거든요. 이 안쪽 면이 당길 수도 있고요. 바닥 쪽에 이 고관절, 바깥쪽 면, 엉덩이 이런 부분 서서히 당기는 느낌 오실 거예요. 네, 이제 이 발을 아래로 내려놔 볼게요. 지금 이쪽은 아직 풀지 않았죠. 한쪽과 안 한쪽의 느낌을 살펴보세요. 확실히 골반이 더 아래쪽 닿는 면도 넓어지고 무릎이 쑥 내려가게 됩니다. 네, 이제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네, 한발 올리시고요. 복숭아뼈가 이 블럭 바깥쪽으로 나가도록 위치를 잡으세요. 발목 잡으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무릎 아래로 열심히 돌아오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좌우로 하다 보면 은 어느 한쪽이 조금 더 이렇게 불편하면서 좀 뻐근한 느낌이 나실 수 있거든요. 네, 너무 힘으로 강하게 누르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이 블럭을 받쳤기 때문에 이미 이 지렛대의 효과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너무 강하게 눌러버리게 되면 벌써 두 배의 압력을 강하게 여기 주기 때문에 관절이 좀 무리가 되고 힘줄을 다칠 수도 있거든요.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조금만 내리셔도 벌써 이 높이 때문에 지렛대 효과가 나타났어요. 양 안쪽이 더 많이 열리고요 바닥면으로 더 많이 확장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네. 좌우에서 약간 더 뻐근한 느낌 약간 네. 당기는 근육에 당기는 느낌들이 더 어디서 많이 오는지 보세요. 네. 이제 블럭 치워놓으시고요. 이렇게 또 내려놨어요. 오른쪽 네. 골반을 바닥에 닿는 면 엉덩이 이 네. 부분이 조금 더 넓혀져 있고요. 무릎도 더 내려가게 됩니다. 네. 어때요? 바닥에 닿는 부분이 조금 더 넓어지며, 벌써 무릎이 내려가면서 골반이 연, 열리는 것들이 여기서 굉장히 힘들고 막 뻐근했던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상태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처음에 많이 올라갔던 분은 한번에 이렇게 쑥 내려가기 어렵겠죠? 조금 내려가시면 거기서 오늘은 1일차에서는 그 정도 하시면 충분하신 거예요. 한 번에 너무 강하게 내리시면 반드시 몸에서는 그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네, 다시 또두 번째 날에 또 조금 더 해보시고요. 세 번째 조금 해보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더이 고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넓혀지고 주변에 뻣뻣하게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던 근육들, 힘줄들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다리를 한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열어볼게요. 네. 이제 흔히 우리 많이 하는 다리를 많이 그 골반을 열어서 하는 박쥐 자세. 일반인들은 다리를 찢는다고 표현을 하죠. 사실은 저는 그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말하시면 대부분 잘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다리 찢기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사실 다리를 찢으면 안 되거든요. 네. 골반을 열어야지 다리를 찢으면 큰일 납니다. 네. 이제 이 무릎, 여기 동그란 슬개골이 있죠? 여기 위쪽에, 여기 손을 이렇게 남으세요. 엄지하고 두 번째 손가락을 무릎 바로 위쪽, 슬개골 위를 딱 잡으세요. 네. 그리고 나머지 손으로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요. 안쪽 허벅지 제일 골반에 가까운 부분 이죠 그리고 엄지 손가락으로는 바깥쪽 허벅지 딱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천천히. 허리를 이렇게 밀거나 그냥 골반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 다리 전체를 이렇게 안으로 돌려주세요. 다시 돌아오시고요. 내시 쉬면서 천천히 다시 안쪽으로 다리 전체가 골반에서부터 무릎, 발까지 같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돌아오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 전체가 이렇게 안으로 회전이 됩니다. 네, 지금 이 동작은 되게 안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횟수 더 많이 해주셔도 돼요. 제가 지금 3번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 한 10번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 안쪽에 여기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많이 당기는 분도 있고요. 바닥 쪽에 뒤쪽 햄스트링이 훨씬 더 당기는 느낌이 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허리나 무릎 안 좋으신 분들, 고관절 약한 분들 다 해당이 되는 동작입니다. 네, 반대쪽도 해볼게요. 요 무릎에 동그라뼈, 이게 슬개골이거든요. 무릎 덮개뼈를 딱그 바로 위를 감싸서 잡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안쪽 허벅지 깊이 잡으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위를 잡으시고요. 천천히 이번에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전체가 안으로 돌아가게 해보세요.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네, 깊은 공간을 열려고 할 때는 내쉬시라고 했죠? 내쉬면서 천천히 다시 다리 전체가 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들이에 돌아오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안쪽으로 돌아가시고 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다리를 막 힘으로 찢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이 골반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관절이나 힘줄은 힘으로 강력하게 억지로 하시면 몸에 굉장히 큰 상해를 입으실 수도 있어요.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돌아오시고요. 네. 잘 하셨고요. 이렇게 양쪽 다리를 모두 열어보겠습니다. 이때 네, 앉아있기 힘든 분들 있죠. 이렇게 뒤로 계속 골반 뒤로 넘어가서 허리가 안 세워지는 분들 있죠. 이렇게 앞에 블럭 놓으시고요. 손을 이렇게 앞에 놓으세요. 뒤로 넘어가 있지만 그래도 약간은 세울 수 있는 힘을 이쪽에서 도움을 받아서 약간 골반 허리가 조금씩 올수 있게 되거든요. 많이 굳어있는 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분히 해주세요. 네, 이렇게 골반을 양손을 이렇게 안쪽 다시 잡아볼게요. 아까 잡았던 깊은 안쪽 이죠 이렇게 천천히 다리를 앞으로. 네, 허리를 밀지 마시고요. 머리 이렇게 앞으로 가거나 배를 내밀어서 허리를 쓰지 마시고요. 천천히 다리 전체를 안쪽을 약간만. 이렇게 다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뒤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네, 천천히 다시 가시고요. 내쉬면서 다리 전체를 이렇게 손이 허벅지를 안쪽으로 이렇게 지그시 밀어내리면서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놓으시고요.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 내쉬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네, 큰 관절이나 아주 강력한 근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너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천천히 호박어 같이 부드럽게 하실수록 오히려 더 많이 확장이 됩니다. 네.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하는 좀 격언 같은 말 중에서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거, 강한 것을 이긴다고 하죠. 네. 그래서 힘으로 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고요. 부드럽게 하실수록 더 깊은 안쪽에 공간들이 스스로 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호흡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네. 손을 이렇게 앞에 블럭 잡으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두 다리 안쪽으로 조금씩 돌려보세요. 네. 이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이런 동작 반복해서 네, 5회, 10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주세요. 네. 어,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그 몸의 유연성과 여러 가지 각도를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리듬체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이 몸의 각도를 여는 동작을 끊임없이 계속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지 않았던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거나 너무 한 번에 무리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1mm라도 골반이 바뀌게 되면 위쪽의 머리나 발쪽은 1cm 이상 바뀌게 됩니다. 네. 이제 잘 하셨고요. 네, 이제 발을 다시 모아서 발바닥 이렇게 마주 대시고요. 네. 나비 자세에서도 계속 골반이 잘안 열리는 분들은 이렇게 불안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앞쪽에 블럭 하나 놓으시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블럭 잡으시면 훨씬 조금 더 안정감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용하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네, 사랑합니다.